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오늘은 두성에서 휘슬로 성구전환하는 연습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를 하나 하자면 키워드는 바로 두성에서의 인두강 조절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 휘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너무 높아서 범접하기 힘든 그런 이미지인가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휘슬 또한 하나의 음색일 뿐이거든요. 여기 성구맵을 보시면 남자 C5, 여자 B5부터 플라제올렛 휘슬을 낼수 있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높지 않죠? 두성으로도 누구나 충분히 낼수 있는 음역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쓸데없이 걱정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두성이라던데 두성이 뭐지? 두성이 안되면 고음을 못 낸데 이런 식으로 두성은 대단한 거고 어려운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성은 단지 후우우 이런 음색일 뿐인데 말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그저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성에서 플라지올렛 휘슬로의 성구전환은 흉성에서 두성으로의 성구전환보다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여기 성구차트를 보시면 흉성과 두성 사이에는 같은 세기로 전환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세기로 음색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볼륨을 조절해야 하죠. 그에 비해 두 성에서 플라지올레피슬로의 성구조환는 같은 세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음색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 휘슬 시리즈 1탄에서 4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슬의 핵심 포인트는 얇은 성대 접촉과 좁은 성도입니다 각종 외부근으로 목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두광을 좁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말이 쉽지 그게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할 부분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음색입니다 어떤 근육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두운 음색 ]에서 밝은 음색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넓은 인두강에서 좁은 인두강으로 만들어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참 재미있는 게 마치 성대모사 하듯이 음색을 흉내내 보자고 하면 자연스럽게 인두강의 공간을 조절하게 되는데 인두강을 좁게 만들어 보자고 하면 목에 힘을 주어 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입술을 옆으로 찢어가면서 목을 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웃는 것처럼 입술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인두강을 좁히기 위해, 후두를 높이기 위해 어떤 근육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느낌이 아니라 단지 음색을 바꾼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다시 정리해볼게요. 남자는 최소 C5, 여자는 최소 B5에서 최대한 넓고 어두운 음색을 내줍니다. 내가 성악가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하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두성으로 연결시켜도 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넓고 어두운 음색에서 밝고 좁은 음색으로 민감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마치 갓난애기들처럼 최대한 좁고 귀여운 소리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두 성에서 플라주올레 피슬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글라이딩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얇은 성대 접촉과 인두강의 공간을 느끼면서 약하고 균일한 호흡으로 아주 민감하게 컨트롤해야 돼요. 자, 오늘은 웝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연습해볼 겁니다. 입모양을 우로 시작한 다음 웝, 웝, 웝 이런 식으로 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 모음은 포먼트 원이 낮은 모음으로써 얇은 성대 접촉을 유도하기에 좋고 우에서 웝으로 빠르게 바꿔줌으로써 이렇게 입술을 모아주면 성대 접촉을 끝까지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오늘 사용할 스케일은 135-888-8531 스케일입니다. 도미솔도도도솔미도 이런 스케일이죠. 가장 높은 음을 플라지올레 휘슬로 낼수 있는 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남자 C5 여자 B5가 되겠죠. 거기서부터 남자 C6 여자 B6까지 총 12키 올라가 볼게요. Whoop, w o o w o w o 식으로 말이죠. 자, 먼저 남자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르지 않게 조심하세요. 호흡을 최대한 민감하게 첫 음을 두성으로. 피치를 높게 가져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점점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음색이 좁아지면서 밝아져야 됩니다. 작고 지르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작게 내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자분들입니다 남자분들의 경우 더 높게 연습하고 싶으시면 지금 같이 연습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똑같이 지르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점점 밝아지는 걸 느끼면서 지르려고 하시면 그런 기분이 드시면 점점 작게 내려고 노력하세요. 점점 좁아지는 느낌을 계속 간직하셔야 되고요. 아, 정말 좋네요. 수하셨습니다자 오늘은 두성에서 휘슬로 상구전환하는 연습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잘 안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셨을거예요 그런 경우 두성이 잘 개발되어 있는지, 외부근에 의한 조임이 있는지, 호흡으로 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 여러 부분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쉬운 방법은 휘슬 시리즈 3탄에서 다뤘던 흡기발성으로 먼저 좁은 성도와 성대 접촉의 감각을 익혀보세요.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음 휘슬 시리즈 6탄에서는 흉성에서 두성을 지나 휘슬까지 연결시키는 연습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놀야자 보컬살롱 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